저는 좀도둑합니다 그럼 좀도둑 이 좀도둑 여러분들 처음부터 차려고 할수 있어가지고 좀도둑이 좀한명 있어야 돼 얘들아 미안한데 나 겁쟁이 좀 할게 직업은 보안경비원인데 좀 겁이 많아 응. 나는 강철 위장 응급처치 그다음 조깅 했는데 이제 꼴초에 많이 먹는 운전 잘 못하는 사람이야 프로젝트 존보이드란 좀비 아포칼립스를 체험하는 게임으로 굉장히 현실적이기에 난이도가 꽤 높은 생존 게임이다. 좀비 세상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모름지기 가방을 찾는 일이까요 아니죠. 빈 쓰레기. 어, 바로 좀비한테 걸렸어.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지 마. 아니, 좀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빈 쓰레기통 찾기야. 나를 매우... 이 세상으로 불러온 나마스테하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? 아마 부모님이 불러서 잠깐 나갔을 걸. 야 여기 근데 좀비들 너무 많은데? 나어떻게 나도 너무 많은데? 저 소리도 너무 시끄러워 무서워야나 좀비가 나 봤나 본데? 어떻게아나 깨물렸어 너 물렸다고? 어 야! 아우와이 자식! 이 자식들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저거 어떡게 피가 이거 어떡해 피가 나 어. 이거 어떻게? 밀어 밀어, 죽여 죽여, 밀고 죽여. 야나 좀비 세 마리 죽였어 그새. 근데 나 살아남기 너무 좋은 집 찾아는데 지금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너네. 아나 이따 그럼 한번 죽을까? 주변 정리부터 다 해야겠다. 씨. 죽어, 죽어, 죽어. 아, 죽어, 좀 죽어. 죽어. 죽어, 죽어 이 자식아. 좀아아아왜 아, 아. 이렇게 잘 묻는 거야? 왜 이렇게 잘 묻어? 하지만 나 두꺼운 피부. 나는 두꺼운 피부다. 어이씨! 아나 피난다! 옷 찢어 옷 찢어서 묵자 야이집 책도 많아 뭔가 생존자가 있었던 거 같은 집이야 가죽 잠바 입자 뭔가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거야 남아스테 한 죽었잖아 지금 보니까 좀비 됐어 쟤이 자식 우리 여기로 불러놓고 지금 어이 좀비 시체가 많은데? 혹시 여기 캐빈형이 있나? 좀비 시체가 많다고? 나 그냥 집에 있는데 가정집 아 그럼 아니다 근데 이 가정집 너무 좋은 게이 뒤에 밭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아 그래? 어 텃밭이 있어 텃밭이 이집 들아 어. 집에 손님이 와서 어. 소리 큰 크게 못냅니다 네. <웃음> 지금 나만 살아 있어. 나 죽었네 진짜. 근데 한편 아 다시 얼른 만들어서 나는 만들기 네. 전에 그 저장 해놓고 만들었거든. 나 다시 얼른 만든 다음에 나한테 어? 와봐. 다 만났어요? <웃음> 아니 못 만났지. 텔포 <웃음> 해야 돼. 만약 태어나면 너 태어나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다 텔포 해줄게요. 바로 내쪽으로 텔포 되나? 상관없어. 나는 괜찮아 지금 해도. 나도 상관없어. 왔다. 어 왔다. 오. 어. 오 근데 진짜 형스럽게 만들었네 <웃음> 나 이거 지금까지 생존하면서 다 모은 거야 가죽 자켓도 내가 주워 입은 거 오오 파인 많이 했네 파이프에 드레, 피부도 입고 줘봐 줘봐 줘봐 가서 죽여봐 아 내가 죽일게 비게봐 빠! 봐! 어, 밥... 아아아아어 씨... 아니 어뭐야에몇 마리가 나와 아잘 싸우네 아아어야 아, 아, 놓쳤잖아 헤드샷. 헤드샷 헤드샷 야 문을 닫아? 하하하 <웃음> 아이 아, 아, 보이구나 아이 모르겠다 들어 들어 들어, 들어�. 야야야야문안 닫.. 에 일단 어 내가 뒤에서 할게 뒤에서 할게 내가 잠 기다려봐 애들 모른다 애들 몰라 요요 들어오면 대박인데? 나 무기고 찾았는데? 무장하고 바로 도와주자 야야야아아아 살려주세요 아아아 아아 <웃음> 좀만 더 화이팅 해봐 좀만 더아죽겠다죽겠다 일단 나 있는 쪽으로 다시 와봐 너네 어떻게든 파밍하고 오게나 안으로 들어왔어 들어왔다고? 어 나, 나도 들어갈려고야 너네 어디있어아저 있다 저기 있다 그렇지. 누구 안 저기 있다 안돼대스크오야 이거 문 열어봐 내가 새 죽일게 일로와 어. 일로와 일로와 야 안돼 아파요아임임임쯧쯧쯧쯧 돌았나 쯧 빨리 창조 빨리 빨리 나이스 아, 나 너무 출혈이 심한가? 아아니아니 아니, 이거 아니야. 이거라도 형총 미리 줄까? 아니 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나못 껐어 못 껐어 잠깐만 여기 어디야? 마트다. 야, 마켓 마켓. 마트다, 마트다 마트. 마트. 일단 여기 들어가자. 아, 열렸다. 어 열렸다. 어, 어나나 죽나? 나 죽나? 나 피가 왜 이렇게 까이지 어. 어. 어. 어? 어? 나 개피인 거 어. 같은데? <웃음> 들어왔는데. 여기 들어가도 의미가 없어. 왜? 어, 하나도 안 보여. 하나도 안 보여. 아내 아, 옆에 좀비 있었어. 내 옆에 좀비. 나 몰라. 야 쟤네 막 나온다. 야 여기 약국인가 봐. 아, 저기서 나 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나뭐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어. 들어가 보자. 의사 의사 좀비 죽여 버려. 에 파밍 해 볼까? <웃음> 스피드 수영복을 왜 입고 있어요? 변태. 변테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그냥 넘어가면 다치지 않아? 다쳐, 나 다치는데 그냥 넘어왔어. 몰라, 얘들아, 나 빈사 직전이야. 나 반창고, 어 긴장 완화제 진통제 있다. 진통제, 진통제, 진통제. <웃음> 나 진통제 먹어야 돼. 근데 알코올 좀... <웃음> 나 거의 클럽 문제기야. <웃음> <다운로부터. 웃음> 다이펜이야, 다이펜. 아그 하고 있어봐. 나 무기 찾아서 갈게. 무기 찾아서. 나 이거 어떻게 해야, 해야 되지? 잠깐만. 야워도 있어. 떻게안 될까? 왜냐면 네요? 나 붕대 제거하잖아. 그럼 네. 나 죽을 음. 것 같은데. 얘들아 나 제거해 볼게. 형 형. 이렇게 있다 여기. 이런 거 뭐고 해? 굳이? 진통제랑. 아! 한패 나 같이 가자. <웃음> <아유>. <웃음> 한편어... 캐빈이 높게 이상해한편아가이가자 우리를 먼저 공격 안한다근데아개뿔개뿔 개뿔해. 개뿔 정이라고 넘. 뿔해 개뿔해. 개뿔해. 개뿔해. 개뿔해. 개뿔해. 개뿔해. 개뿔해. 개뿔해. 개뿔해. 개뿔해. 개뿔데 개뿔해. 개뿔해. 개뿔해. 개뿔해. 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뿔임달부르세뿔 얘들아 나 TP 시켜줘. 맞다. 저거. 어? 야 여기 막 산탄총이랑 총알 이런 거 뭐야? 이거 형 그, 쓰세요. 형 우리 수... 너무 못 싸워. 탄약용 소총 쓰면 돼 형. 아니 308 탄약 상자랑 탄약이랑 왜 이렇게 많아? 나 아까 경찰서 내가 싹털어왔거든아이건또 하필 아 쓸데없는. <웃음> 지금 뭐 해보던 거야 지금? 에이, 지금 스텝 도둑아. 왜 바라봐? 스텝 왜 바라봐? 좀 도도가. <웃음> 나 지금 칼이야? 날붙이라고 이거 맞으면 아주 치명적일 거야. 좀비지 않는 게 좋을 거야? 미안하네 <웃음> 뒤에 좀비들 있거든? 아이씨 <웃음> <어이> <웃음> 그런 식으로 화면 나오지 마세요 어 여기 뭐지? 야, 어, 여기 식당이다 식당 야 거긴 식당이고 여기 패션이거든? 패션에 왜 들어가? 가방 가방 사람이다, 가방 아아이 아. 사람이 야 있어, 여기 도넛 엄청 많아 가방이 있어? 가방 찾아봐야지 육달를 돈이 무슨 소리냐 지 이거 연다? 걔들 없애자 링 귀걸이 차야지 연다 이 자식아 어, 어, 두번 어, 어. 말했다. 어, 알았다. 도와줘. 도와줘. 어, 도왔어. 음. 도와. 어. <웃음> 미친. <웃음> 야, 근데 여기 너무 많이 몰리는데? 야, 여기 <웃음> 너무 많이 몰려. 어떻게? 야, 밖에 또세 <웃음> 마리 더 있는데 한 편아? 아, 나 고립됐어. <웃음> 한 편아. 야, 어떻게 나가? 나 고립됐어, 설마? 야, 내가 구해줄게 어, 나 배불러. 이제 도와줄게. 배불리 먹고. 세트치료. 왔어. 이 자식들아. 배 안돼. 아, 배 부서졌다. 배가... 칼 부서졌어. 칼 부서졌어. 아 뭐야 뭐야 뭐야 나나나나 나, 나, 나, 나 어떻게 된거야 이거 잠아 아무래도 안되겠다 이 자식들 그쏘 몰려와 그쏘 몰려와 쏘 몰려와? 안개는 꼈어 쏘면 안돼 야 여기 깡통따에통조림 개많아 야 여기 뭐 많다 뭐 가위 건전지 손전등 뭐 폭죽상자 유리병 야, 유리병은 챙겨야 되는거 아니냐? 어병 챙겨야 돼병 안에 넣어다닐 수 있어서 물을 야 신선한 애호박 뭐 이런거 많은데? 신선 식품은 미리 먹어버리자 아 그럼 나옷좀 새로 갈아입어야겠다 옷. 그래 그래. 밖에 아, 안개 끼니까 약간 흑백 느낌 난다. 야 분위기 대박이다 이거. 약간 누아르 같다. 내가 일단 좀도둑이니까 차를 한번 가져와볼게나 좀도둑한테 기대하는 편은 아닌데. 근데 네, 차 들고 오면 인정? 인정이긴 하지. 같이 갈 생각 있는 사람? 누가 여기 바지 벗겨놨냐? <�onia> 이런 짓 하지 마세요. 어디 <웃음> 누가 비 죽여 죽여놨는데 바지만 벗겨 놔가지고이 밑에 지금 차 있는 곳에 있어? 여기 막차 지금 막부딪치어 여기 군인들 있다. 군인 파밍하자. 안돼. 위에서 온다. 우리가 팀킬 안 되는 것 같은데. 방탄 쫓기 다이거 어, 아, 많이 왔어. 많이 왔어. 많이 왔어. 많이 왔어. 저기야 척서께, 척왜이 어디서 오는 거야 얘네? 안돼 이거 척서면 또안될것 같은데. 커피 빨리 우, 너가 우리 인도를 해줘야 돼 이리로 일로, 일로나 따라와 지금은 쏘지 말자, 쏘지 말자. 따돌리자 따돌리자, 따돌리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 지금부터 오케이, 걸어서 오케이. 그냥 멀리 가봐 한 번이라도 더 쌌다가 내 렌치에 머리가 으깨질 거야 <웃음> 아 붕대로 소독하고 가으니까 피가 올라간다 쭉 가다 보면은 분명 주차장 하나 나올 거거든 내 기술을 이용해서 차를 하나 털어줄게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 멋있는 가기라. 거 인정 여기 문 열리나? 열리는 린데살자 이런 소방관 같은 데는 하나씩 열려있거든 아 이거 소방관 이야 소방서야? 어 소방관 나이스 야 이건 털어야지 몸 낮춰 몸 낮춰 수그려 야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어? 너 뭐야? 제가좀 도둑인데 진짜? 그니까 이거 원래 창문 꼭 누르면 열려 나 물도 잘 먹고 음식도 잘 먹고 그래가지고 꽤 괜찮아 지금 붕대도 세척하고 다시 감으면 오. 되고 어 살만해 나피 다시 찼어 방진 마스크 있는데 이거 쓸까? 어? 야나나나 나, 나 봐봐. 나 봐봐 잘 말하다 왜, 왜 이렇게 빌런 같냐? 점점 이제 내가 괴물이 되어간다 등에 총, 도끼, 렌치. 어, <웃음> 어, 어떻게 등에 총메고 저렇게 들 수가 있지? <웃음> 지금 등에 부착하나? 벨트에 부착 두 개. 그다음에 오른손 주무기에 도끼. 살인마 뉴스에서 본것 같아. 아, 찢었다. <웃음> 주차장이다. 여기 밑에 주차장이었어. 여기 그냥 허월판인데. 어 근데 좀비 엄청 많아. 야야야야야야.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 오른쪽에서 네. 야, 야, 야 지금 안기고 개 있다. 안개, 안개 거히는데 지금 야밑친 저거 뭐야? 야 왼쪽 오른쪽 다 있어. 뛰어. 밑으로 밑으로 뛰어. 뛰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. <웃음> 나 붕대 오염돼서 교체해야 되는데. 도래지마, <웃음> 못 뛰어. 아몰라나 지금 교체할래. 가라, 가라, 가라, 갈자. 갈자. 한배 이리, 한배 이리. 가라, 가라, 갈자 여기서. 안개 거쳤어. 안개 거쳤어. 여기서 가라, 여기서 가라. 매뱅. <웃음> 여기서 갈아야 돼, 갈아야 돼. 어, 오 아... 야, 얘네한테 뭐 차키라도 없냐? 차키 이런 거 없네. 없네, 없네. 밑에 도로다. 좀비 무시? 무시하고 왼쪽 도로로 따라가자. 주가 생존 전문가인 줄 아네? 점조독 주제그러니까좀조독이자식데야 근데. <웃음> 근데 여기가 전혀 그냥 도시가 아닌데 외곽인데? 오히려 차 없을 것 같지 않냐 이쪽은? 야 너, 오히려 김치네, 아까 저기 마트 있는 데서 좀더 위로 어. 가야 될것 같아 들어보니까 야이 소방관 모자 꽤나 괜찮을 것 같은데? 얘들아 근데 좀 큰일이 한거 같아 야 무슨 일이야 여기 지금? 지금 갈자 <웃음> 가라 죽어 다 죽어 그냥 죽어 가라 가라 위로 그냥 소방관 모자 써 소방관 모자 소방관 재킷이랑 아 멋이 안나 얘들아 나 근데 힘들게. 우리 좀 빨래 좀 하고 그 다니면 안되냐 우리? 오케이 어, 내 빨래 어디 놔둘까? 네가 해야지 왜 얻다 놨고 <웃음> 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나 샤워 좀 할게 나 하고 어. 있는데? 아 나도 샤워해야겠다 아.. 도끼도 닦고 마스크도 닦고 운동화가 문제야 운동화가 운동화 이거 잘못 닦으면은 뾱뾱이 소리 난다고